해신보유 네, 함께 네. 나누겠습니다 음, 음, 음. 나는 찬양합니다 이제 실력과 내 힘든 이유로 멀어지고 잠시 잊을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고 회복하고 세우시네 I sing for you Lord you 네, 주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어, 정말 이 시간 저희가 춥든지 덥든지 네. 어,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.